요약집은 9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96페이지서부터, 자, 요 지문 정리만 쭉다 하고 집에 할게요 조금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해보죠. 자, 요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에이, 여러 번, 한번 들어가서 모르면 또 들으면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그러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 나는 뭐 진도를 나갈 수 없어.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자, 지금은 무조건 듣고 듣고 외워서, 외워서 자꾸 듣던 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 분 반복해 들으세요. 자, 1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 소유권 전 저당 설정. 그러 등기 목적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등기 목적이 다르면 별개 신청서로 내줘야죠. 일괄 신청이 안 된다고요. 뭐 OX? 5죠. 자, 같은 채권 담보에서 여러 개 부동산을 묶어서 저당을 묶어갔대요. 근데 관할 등기소가 다르대. 관할 등기소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 OX? 5죠. 관할 등기가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고. 다음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신청인, 대리인이 간인을 하죠. 네, 권리자 또는 의무자 여러 명이면 그중에 한 명이 가능한다. OX, O죠? O, 맞아요. 자, 신청서 등서자적 문자 정정, 삽입, 삭제. 이럴 때는 가로 열고 옆에다가 몇 글자 삭제했다. 몇 글자 정정했다 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줄 쭉쭉 꺼서 완전히 지우면 안 되고 삭제한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남겨둔다. 그렇죠? 이때 서명하고 날이네요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날인 또는 서명이지 둘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그거나 그거나 그랬죠? 그래서 X. X입니다. 자, 다음. 거민계약서. 자, 부동산 표시가, 아,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 동일성이 인정되면, 원래는 이런 게안 맞으면 각하야 각하. 근데 이제 마법의 단어에 게 동일성 인정. 이렇게 나오면 봐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이거 봐줍니다. 예, 네, 가아요 원래는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원래는 가까워요. 근데 요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 요 동일성 인정. 그렇죠? 봐 주겠다. 자, 맞는 말이죠? 자, 등기 원인 증서. 이게 뭐야? 계약서. 계약서를 썼는데 원래 거인을 받아야 되는데 말안 들어서 한판했대. 판결세의 거민을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있다 있다 판결세의 거민을 받는다고요 이건 판결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거민 대상이었는데 판결을 받았다고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럼 판결세의 거민을 또받은다 이거예요 이거랑 구별하실 거는 토지거래허가고 거래신고 그거는 거민을 받은 걸로 봐주죠 그런데 판결로서 거민을 받은 걸로 봐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결세의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맞죠? 자, 다음. 계약 일방당 사자가 국가지 자체. 자, 나왔죠? 예. 네, 자, 이거 면제시켜주죠? 거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국가지 자체가 의무자면 인감증명도 안 내고 거미도 안 받는다 그랬죠? 또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 거미 또 받아요? 아니죠. 요거 X입니다, X. 요거 맞고 요거 틀렸어요. 자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설정 등기 등기 명인이 되는 신청이 직접 신청했어. 내가 내 거를 신청해서 경유됐대. 명신 맞죠? 명신 명인이 된 신청이. 자 등기한 등기표정를 작성해서 등기거자 걔한테 통지를 해준다. OX 스 오죠. 요거는요 요 저당설정 등기를 괜히 집어넣은 거예요. 왠지 틀린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자 저당 등기가 맞춰지고 나서도 저당권자한테 저당권 등기필정보를 줘야 되니까 이건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예.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래요. 그럼 얘네들은 등기필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지자체가 권리자일 때 등기필정보 작성 통제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자,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지자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그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예. X입니다. 자, 승수한 의무자가 신청했대요 그럼 그 등기를 실행했대 넘어간 거죠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승소한 의무자는 권리자 걸 대신해 준 거기 때문에 명신이 아닌 거예요. 내 명의로 한게 아니라 제가 남의 명의로 해준 거기 때문에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X. 자,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그 의무자, 지가 지네 장롱에 있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등, 승소한 의무자가 나오면 작성 통지는 하지 않고 제공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번 승한 권리자가 왔대. 자, 권리자가 혼자 왔대요. 자, 그렇다면 의무자의 장롱은 뒤져 못 뒤져? 못 뒤지죠? 뭐 제공하지 않는다. 자, 정말 필요 없다. 이거 오죠? 자,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입니다. 단독신청이면 의무자 장롱 못 뒤지죠? 예, 보존등기는 아예 등기표증 없는 거고, 상속은 뭐, 어차피 우리 집안 거니까 이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OX 오죠 오. 자, 등기표정보가 없는 경우에 자, 대리인이 대리님.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으면 확인하는. 자, 잊어버렸다고 재발급은 안 해주고요. 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한테 확인받거나, 그죠? 또는 공증방법. 자, 이런 방법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있다. 네. 자, 합의자가 추가된대요. 자, 추가되는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이 경우 작성 통지할 필요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다시 등기 필정보 작성하는 경우는 보존, 설정, 이전, 추가까지예요. 추가. 자, 이때 추가가 추가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나 경정. 이럴 때는 작성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 x입니다. 있다, 있다. 자, 대위 채권자가 등기실 등기를 대신 해준 거죠. 완료됐으면 그럼 명신이 아닌 거죠. 내네 명의로 한게 아니라 남이 대신 해준 거니까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자, ox. 오죠. 대신에 완료 통지를 해 줘야 돼요. 자,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 설정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 맞죠? 저당 설정도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을 말수하거나 저당을 이전할 때는 이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의무자 민감증 안 내는데 걔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는 내야 되는데 여기 없어. 없어서 등기원 확인조서로 출석해서 해결했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그 사람 인감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출석했어도 이거 확인조서는 등기원이 확인조서니까 출석한 거예요. 자, 이거 제공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 자, 분할 협의서의 상속인 전원의 자, 막도장 찍어, 인감 찍어, 인감 찍어. 자, 전원의 인감 증명이죠. 자, 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 처분권 할수 있대요. 그럼 대리인도 함께 제출. 대리인도 함께 제출. 그래서 맞는 말이죠. 네, 함께 제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증인, 네, 공증 인증을 받은 서면이래요. 그럼 인감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공정증서 X 를했습니다 X. 자, 어번,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써있대요. 저당에 쓸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죠? 매매일 때만 매도용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네나라 의 인감제도가 없고, 우리나라 인감증명도 못 받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공증이 인증받으면 대신할 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 후하게 다 해준다 그랬어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전환기 할 때, 자, 토지거래 허가도 필요 없고, 농취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은 원래 내 거예요. 새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새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거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둘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자, 농취, 농지, 농지에 대해서 상속을 한대요. 그럼 농취증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상속할 때 내라 그러면 아버지 못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에서는 안 낸다. 그래서 X죠. 자, 농지에서 공유물 분할할 때 이미 농지를 취득했는데 분할하는 상황에서 또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서는 농취증 안 낸다. 그래서 X죠. 이거 중요하다그랬어요 자, 취득시효. 이것도 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상속, 진정명의고 취득시효, 수용 전부 다안 낸다 그랬어요. X. 자, 수용. 수용 또 나왔죠? 수용. 역시 낼 필요가 없다. 없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그럼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그죠 소유권 이전이면 권리자, 의무자 둘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X. 자,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에 법인 설립 등기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 등기. 여기 틀렸어요. 이번 X.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자 어디 살다 나갔어요? 서초구, 서초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서초구 등기소 자 3번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장 그렇죠? 외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틀렸어요 체리지를 관할하는 외국인 관세장 자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 틀렸죠 주된 사무소 이런 거 없어요 자 일부를 빌린대요 그럼 도면이 필요하죠 일부 빌릴 때는 도면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전세권을 건물 전부 빌린데 전부, 전부 빌리면 도면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X. 지상권 빌리는 거, 그 범위가 일부래, 일부. 일부면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 대장이 아니라 지적도가 들어갑니다. 일부를 빌리니까 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지적도, 도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죠. 자, 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각화되니까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쳐서 두 개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토지 특정된 일부의 지상권. 요거는 분필 등기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할 수가 있다. 지상권 일부 빌리죠? 이제 도면 첨범 할수 있어요. X입니다. 자, 공유, 지분, 지분. 지분은 못 빌려요. 자, 지분. 지분에 대한 전세는 할 수가 없다. 여기 X죠.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하면 수리 각하. 수리해준다. 이거 수리해준다. 각자 하는 거예요, 원래. 각자. 각자 못 하는 거두 가지. 보상, 보상. 보존 상속은 전원으로 해서 각자 못 하죠. 자, 합의자 중 1위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건 각하 됩니다. 왜?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하니까. 그죠? 그 합의, 지분을 등기를 못 하는데 거기 에가압류는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각하인데, 각하 중에서도 사건이 등계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 해당됩니다. 깜빡하고 시행됐으면 무효, 직권말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농지 전세 안 되죠? 자, 수리해요, 각하요가하가하 각하, 각하. 여기 틀렸죠? X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자, 특약은 아무거나 안 돼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하가하 틀렸죠? 공동상속인 갑울인데요. 갑이 혼자 온 거야. 의리 없이. 직권만 하재 자, 기 지분만 상속 등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한다. 자, OX. O죠. 그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상권은 띠면안 돼요. 붙어가야 돼요. 자, 이걸 위반해서 각각 들어왔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하, 각하. 자, X죠. 자, 10번. 저당권 채권 분리하면 안 되죠. 이것도 따로따로 따로 들어오면 각하, 각하. 틀렸죠? 자, 이런 게 어려워요. 채권자, 을의 등기 신청.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등기 신청으로. 가압류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거는 촉탁으로 할 건데, 신청으로 실행됐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건 무효 직권말소죠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여기 위반됐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12번. 가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반환 등기가 들어왔어요. 자, 수리 각하. 수리해주죠. 일단 수리를 해주고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단독신청 말소가 될 겁니다. 일단 수리합니다. 오. 다음, 자 등기신청에 각하. 각하, 각하. 소극적이요, 적극적이요? 소극적 부당이요. 자, 각하. 잘못 각한 거야. 그러면 신청인은 권리자, 의무자 한에서만이신청이 되고, 제삼자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맞는 말이에요. 각하는 제삼자는 못 나옵니다. 자, 등기관 처분이 부당하다 하는 자는 관할지방 법원의 신청서자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의신청은 법원, 이신청서 이의 제출은 등기소. 그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처분 후등기관 처분 후그 이후 새로운 사실 이 나왔으면 이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저그 당시만 가지고 봐야죠 x 입니다 자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경결이 없으므로 맞죠 또 기간 제한도 없으므로 자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자 x 오조자 관할 지방 법원은 이 신청에 결정하기 전에 자 결정 전에 이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고 또뭐할수 있죠 가등기도 명령할 수 있죠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결정 전에 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적법 상속인이 아닌 자 우리 식구야 남의 식구야 남의 식구 자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OX 스 5조 자 이건 뭐한번 해볼까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전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연인 법인은데도 비법인 사단은 등기 신청은 되는데 전자 신청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타인을 대리해서 대리할 수가 있는데. 전자 신청은 안 되죠. 자, 전자 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x.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이들은 개인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최초 전자 신청 전에 직접 한번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용자 등록하고 전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오고요. 자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자 일회 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연장하는 거죠. 예, 변호사 법무사들이 한 번만 연장한다 그러면 6년밖에 업무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X죠. 자 전자 표준 양식 여기까지. 전자 표준 양식, 전자 신청이니까 방문 신청이니까 방문 신청. 이 소금 안 돼요. 절대 전자 신청 아닙니다.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종이에 써서 내는 겁니다. 자전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가. 있다. 업으로만 안 하면 이것도 허용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에는 신청서에 등기소에, 제출하기,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그걸 출력하는 거죠. 여기 뭐예요? 여기 전자표준 양식이에요. 그럼 이걸 등기소에 간 거죠? 갔으면 이거는 방문 신청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전자표준 양식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했습니다 자, 다음. 외국인. 자, 외국인. 외국인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 자연이니까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자연인처럼 전자시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살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X.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험 보니까, 자,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오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